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영원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드라이버를 강하게 치는 것이 아닌 드라이버를 빠르게 휘두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드라이버를 칠때 힘이 빠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 스윙 스피드는 빨라야 된다 참 모순되고도 정확한 말입니다 몸의 힘은 적당하게 빠져 있어서 클럽 스피드가 빠르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컨택은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오해하시는 단어가 컨택을 강하게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 몸의 힘으로 공을 치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몸의 힘으로 공을 친다는 라 것은 내가 셋업을 잡고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이렇게 클럽을 휘둘러주면서 볼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을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친 거는 꽤 멀리 나갔어요 툭 갖다 댔는데 그래도 240 나갔으니까 자 근데 공을 칠때 공을 강하게 친다는 라 느낌은 들지 않았죠 몸의 힘이 그렇다고 아주 빠져있지도 않았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 바로 채로 공을 치는 거예요 채로 내가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 레슨을 받으면서 혹은 전에부터 많은 프로님들께서 얘기하시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레깅이에요. 클럽을 끌고 와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클럽을 끌고 들어오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특히나 예전엔 팔로 끌고 들어오라고 했죠, 이렇게. 자, 지금은 몸으로 끌고 들어와요. 자, 대신에 여기서 끌고 들어올 때 손목이 풀리지 않으려면 클럽을 잡고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높아요, 제가. 손이 셋업되는 이 높이에 있었는데 끌고 들어오려다 보니까 이높이로 들어와요 참 여기서 볼을 칠 때는 손목을 풀어서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럼 드라이버가 어퍼블로우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공을 세게 치는 거예요 이거는 클럽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공을 강하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방향성이 슬라이스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드라이버를 빠르게 휘두르고 싶으시면 은 절대 끌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스윙 아크가 커야 돼요 스윙 아크가 크다는 얘기가 뭐냐 이제 우리가 스윙 아크를 크게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면 은 다들 이렇게 하세요 백스윙 이렇게 크게 갔다가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멀리 보내세요 자 이러면 은 내가 볼을 칠때 쓰는 스윙 아크는 이렇게 해요 이쪽은 없고 이쪽은 굉장히 넓어요 스윙의 밸런스가 맞지 가 않죠 이쪽이 넓어야 돼요 여기서 볼을 중심으로 백스윙때 큰 아크를 그렸으면 다운스윙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아크를 그려주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넓은 스윙이 아닌 양쪽이 같이 넓은 스윙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캐스팅으로 하셔도 되고요 팔꿈치로 하셔도 되고요 뭘로 하든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대신에 절대로 좁게 들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넓게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프로들을 보니까 다들 끌고 들어오던데 네 맞아요 끌고 들어옵니다 끌고 들어오는데 적당하게 끌고 들어와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끌고 들어와요 프로들 보면 굉장히 많이 끌고 들어오죠 네 그만큼은 본인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분들은 아무래도 프로분들보다 피지컬적으로도 연습양으로도 그리고 연습의 진로도 많이 부족해요 절대 아마추어분들을 무시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업이 골프예요. 연습이 생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9시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고 매일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클럽을 끌고 들어오는 레깅의 양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프로들처럼 끌고 들어오고 싶으시면 그만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가서 좁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 갔다가 넓게 들어오세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람 소리가 여기서 나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요 임팩트 전부터 임팩트 후까지 길게 납니다 바람 소리가 이렇게 바람 소리가 길게 나줘야 공에힘 전달을 조금 더 쉽게 할수 있고 조금 더 페이스 앵글의 변화가 여기서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여기서부터 크게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방향을 잡는 데 훨씬 더 수월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칠 때는 끌고 들어와서 좁게 들어와서 마지막에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크게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멀리서부터 보내주려고 하시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운스윙을 굉장히 멀리서부터 들어오게 되더라도 아주 이쁜드로운 볼을 굉장히 쉽게 칠 수가 있어요. 릴리스가 없이도 여기서부터 클럽이 돌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손목장난 없이도 충분히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면서 몸이 회전을 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보다 조금 더 빠른 스피드, 바람 가르는 소리가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날수 있는 더 손쉽게 클럽 스피드와 비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 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빠르게 휘두르고 싶으시다면 강하게 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휘두르고 싶으시다면 골프는 스윙입니다 다운스윙 아 그래 크게 가져가세요 절대 끌고 들어와서 쫓게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다른 프로님들과는 조금 다른 드라이버를 빠르게 휘두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영봉 프로였습니다